무허가 주택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은 입주권 자격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인데요. 소장님, 내땅열한 두세평 정도 되는 땅이 있고 그땅 위에 무가집이 있습니다. 근데이 집은 1970년도에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항공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어, 입주권 자격이 안 되고, 청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와, 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항공사진에, 그 모가 건물이 존치한다는, 어, 그 내용을 이제 통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재산세 그 과세 대상에 주택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서류를 함께 이제 떼서 조합에 제출을 하면 그걸로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조합에서 이게 현금청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어, 왜 이렇습니까? 나 서류 다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여쭤봤어요. 그 집이 제일 처음 1970년도에 지었던 집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옛날에 중간에 불이 났었대요 집이 어, 그래서 조금 한반 이상 정도를 집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어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 놓으니까 조합에서는 당연히 청산이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서류에는 항공사진 그 번지에는 어쨌거나 옛날 그때부터 옛날의 사진이 그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하고 현황이 이제 다른 거죠 가지는 있지만 지금 현황과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재개발 지역에 어, 어떤 집을 살 때는 그냥 서류만 들렁믿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지가 만약에 이렇게 한두개 번지 위에 집이 예를 들어, 조금 넓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땅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땅이 두개 필지인 거예요. 두개 필지. 근데 집이 예를 들어 이렇게 걸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국유지예요. 여기는 개인, 본인 땅이에요. 개인 땅. 근데 이런 경우에 요만큼은 이제 뭘허가를 어떻게 했겠죠. 근데 요만큼이 국유지 위에 무허가로 이제 집이 지어진 거예요. 실제 현황은 가보면, 수립구도 하나, 안에 방에 화장실도 하나, 집을 요렇게 합해서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현, 실제로 가보면. 뭐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뭘, 건축물 대장이나 뭐 서류도 있고, 뭐, 어, 토지 등기부 등본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것만 보면 집이 되는데, 이만큼이 달아나가갖고, 국유지 위에 무허가가 불법으로 지었겠죠. 정축을 해서.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 국유지 요땅 위에 항공사진을 요청을 하면 있다고 나와요. 이런 경우에도. 근데 이게 독립된 집이 아니잖아요? 항공사진에는 있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현장을 안 가보면 잘못하면 중개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 집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옛날에는 이런 모양의 이제 집이었어요. 이 구교지고 이게, 이게 무어갑니다. 어, 이렇게 있었는데 부산은 아까 89년 3월 29일 그 이전에 건물이 존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이 지붕 모양이나 이런 그게 그때 당시 그그 모양이 일단 존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봤더니 위에 한 층이 더 올라가 있어. 슬라브로. 특히 뭐 태풍 온다든지 부산은 어 바닷가에는 태풍도 오고 하면 바람도 세잖아요. 뭐 그럴 때뭐 재개발될 줄도 모르고 옛날에 그냥 뭐 이만큼 부서졌다. 홀딱다 철거해버리고 집을 그냥 다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은 게 예를 들어서 뭐 하필이면 뭐 89년 4월에 이렇게 지었다. 그리고 계속 살았다. 뭐 자격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전에도 집은 있었었잖아요. 이따가 다시 지은 거예요, 이때. 지붕을 홀딱 슬레, 슬레트를 철거하고 슬라브로 바꿨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황과 옛날에 항공사진에 사진은 있었지만 89년 3월 29일 그 이전에 있던 집과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양 자격이 없을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드시 살펴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현황을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주택용 뭐 재산세 과세대장에 어 등재되어 있는 그 서류도 지금은 봅니다. 부산의 조례 37조 1항 1호에 무가 금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집에 안에서 분양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가인 경우에는 어, 요런 중개사고가 안 나도록 이런 거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어, 아까 그 전화를 주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뭐, 부산 같은 경우 60제곱이지만 서울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서울은 9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 면적만 갖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 소토지 그거도 되려면 위에, 어, 한, 그, 뭐가 그 건물과 그 서로 다른 그 건물이 없고 땅만 있으면 뭐가 가능한데, 집도 있고, 지금 땅도 있으니, 분양 자격 없는 집이 위에 덩그러니 얹혀 있으니, 땅은 땅대로 무주택자가 뭐 가져갈 수, 가져가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 구역 지성이 다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이 건물은 건물 자격으로 분양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얘는 아예 서로 동상이몽의 집이죠. 처음과 끝이 다른 그런 집이다 보니, 집으로도 분양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어,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주택은 선과 끝이 집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그거를 꼭 챙기시기를 그렇게 하셔야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전화로 질문을 받은 참에 뭐가 사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한번 따로 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